공수처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래서 공수처는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수처장은 어떤 방식으로 임명이 되냐면요 국회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건설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,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협 회장,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되는데요 15년 이상의 법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 적절한 공수처장 후보자인가를 검토해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6명 즉 7명 중에 6명이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추천위원까지 동의하는 사람만 공수처장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. 따라서 대통령 뜻대로 후보자를 정할 수가 없고요. 오히려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후보조차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. 공수처가 마구잡이 수사를 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다 잡혀간다. 이런 오해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.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비리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기구고요. 규모 면에서만 본다면 검찰의 1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잡아간다. 수사한다는 라 것은 말이 안 됩니다. 만약에 공수처법이 올 연말까지 통과가 된다면 통상적으로는 이 통과된 법이 정부로 보내지고 정부가 그것을 공포하게 됩니다. 그 과정이 대략 한20 몇일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공포한 후에 6개월부터 시행이니까 대략 6개월 플러스 한20 몇일 정도면 어 내년 한 7월 무렵부터는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공식자, 부패라든지 범죄에 대해서 보다 더 원활히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. 그래서 부패의 총량이 줄어들 것이고,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였었던, 그래서 어, 제대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수사나 처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,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.